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성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러분이 가장 즐겨 보시는 월간 견적 시간입니다. 4, 5월 월간 견적이고요. 날짜는 4월 20일 기준 가격을 어,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4월 말에 보셔도 괜찮고, 5월 초 혹은 중순까지 이 견적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번째는 5800X3D 신제품 견적을 수록했습니다 요거 성능이 어떻게 되고 각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견적에 수록을 했고요 두번째 12세대 상위 제품군 그러니까 i7, i9 정도 되는 제품들은 DDR5 견적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D4하고 D5하고 가격이 슬슬 비슷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뭐 D5 아직 가성비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상위 제품군 가시는 분들이 고정도 그 가성비는 무시하고 D5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5 견적을 추가해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택 부품 재확인용 주석을 추가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여기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부품 선택하면 190만원 견적이에요 그랬을 때 빠르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부품을 재확인하려면 또다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거 보시고 제가 무슨 부품을 선택해만 이 견적 가격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추가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늘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오늘 견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4, 50만원대 사무용 견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4, 50만원대 견적은 바뀐 게 없어요. 저번처럼 지금 인텔 12세대 1 2 1 0 0을 가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예산이 진짜 조금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1 0 100을 가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외에 좀더 저렴한 뭐 4,350이나 아니면 밑에 셀러론 펜티엄 요 등급도 있고 뭐3000 시리즈, G 시리즈도 있긴 한데 걔네들은 성능적으로 12,100 대비해서 꽤나 딸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음, 가격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경우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두 군데에서 선택하는 시기에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12,100을 선택했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50만원대 견적이 나올 거고요 실구매가는 부품가입만 50만원 정도에 공비 포함하면 5 4만 5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2세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 보드에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600시리즈 보드 HUO N-K를 추천드리고요 어, h 6 1 0 보드가 사실 B660 보드보다는 요 아이스리스더라도 성능이 좀 적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B660 수자이견적이한 2만 원, 3만 원뻥튀어야 되기 때문에 음, 약간의 성능 손해 한 3% 정도 됩니다. 2, 3%. 감수하시고 h 6 1 0 엔더시 케이 쓰는 게 가장 베스트 선택인 것 같고요. 혹시 난 예산이 부족해서 40만원 중반에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성능이 다소 하락하겠지만, 어, 꽤나 성능 차이 납다 12세대랑 10세대랑. 요, 만 100을 선택해서 H510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세대는 H610, 그리고 10세대는 H510. 이렇게 서로 소켓이 맞는 보드를 선택해 주셔야 호환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예산에 따라 두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모리는 공통적으로 쓸텐데 마이크론 3200 8기가 메모리 두개 쓰겠습니다 이거 h 5 0에 넣으면 3200이 적용이 안되긴 하나 자동으로 뭐 2666으로 낮춰지니까 걱정 안하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말고 삼성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램하고 삼성내하고 가격이 상당히 비슷해졌기 때문에 굳이 마이크론 메모리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는 추가로 넣지 않습니다 어, 그래픽카드가 저저 밑에 좀싼거 있잖아요 몇만짜리 넣자니 내장 그래픽보다 못하고 그렇다고 또10 몇만짜리 넣자니 견적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무용도로 쓸 때는 그냥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시고요 포트는 해당 보드에서둘다 어, D-Sub 그리고 HDMI 포트는 지원하니까 모니터 의 선에 연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SD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메모리 mx500을 넣었는데요 이걸 왜 넣었냐면 원래 S3일이었죠 S3일이 한 만원 가까이 가격이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좀 떨어져서 m s 5 0 0을 넣었고요 요거 아니면 은 그냥 웬디 블루 3D500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한 5,000원도 비쌉니다 견적액이 50만원짜리밖에 안되니까 5,000원도 아실수 있기 때문에 어제는 m s 5 0 0 쓰시는 걸 우선 추천드립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클리스트 500이나 하이퍼케이500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파워 가격 같은 경우에는 3000원도 차이 안 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가끔 뭐 에코 파워라든지 뭐 잘만 파워라든지 이거보다 만원 더싼거 가성비 좋아 보인다 들고 오시는 분 있는데 불량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두 제품 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싼 제품은 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적어놓은 게 마지노선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웬만해서는 제가 추천한 제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메인보드와 파워만큼은요 아, 이게 SSD까지요 쿨러 같은 경우는 에 혹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변경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저 파워나 SSD는 변경해서 좋은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보다 몇푼더 싸다고 뭐잘만 파워 같은 거 넣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추천 제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루킬러인데요 요거는 케이스는 변경하셔도 돼요 요거 넣는 이유는 이 케이스가 특별히 좋아서 라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CD롬 지원하고 아담한 사이즈라서 둘 때가 뭐 마땅치 않을 때도 쉽게 박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품 추천합니다. 쿨링이 중요한 견적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 쓰시든 보통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견적을 짰을 때 12,100 본체를 견적을 짜면 요 부품 가격은 한 50만 정도 나오고요. 만백 본체로 짜면, 은 44만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단어와 최저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하실 때는, 요거보다 한, 2, 3% 정도는 더 비쌀 거예요. 거기다, 공비가에 포함하면, 한, 4, 5만원 붙여야 되겠죠? 4, 5만원 더 붙인 게, 실제 구매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 견적 같은 경우에는, 음, 뭐, 게이밍 PC는 아니에요. 돌아가는 걸몇자롤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으니까,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뭐 인강 감상용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견적 부품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은 60만원대 AMD 견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0만원대 AMD 견적은 40, 50만원대랑 뭐가 다른데요. 내장 그래픽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CPU의 멀티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사무용으로 쓸때 조금 더 하드한 사무용, 그러니까 고용량 SL 파일을 열다거나, 아니면은 저는 뭐 포토샵 같은 것도 사용을 어느 정 하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조금 더 사양이 높은 그런 사명도 쓸때 적합하고요 그리고 캐주얼 게임이라고 적어두긴 했는데 어떤 게임이냐면은 오버워치, 피파, 롤 요런 거는 옵션 타입을 하면 돌아가요 풀옵은 잘안 들어갑니다 롤 같은 경우는 레모브 하면 사실 풀옵도 돌아가긴 하는데 피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사양이 높기 때문에 잘 들어가진 않아요 오버워치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진짜 간단한 게임들 있잖아요 저사양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들 어, 그런 것들이 어, 좀 낮은 옵션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양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게임을 즐겁게 즐기기에 적합한 사양은 아니니까 한번 명심해 두시고 견적 시작하겠습니다 어, CPU는 4650G 아니면 5600G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4650G하고 5600G의 멀티 성능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나지 않으나 내장 그래픽도 비슷해요 싱글 성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5600G가 확실히 좀 빠릿빠릿합니다 레모버도 5600G가 조금 더잘 되고요 어, 그 때문에 뭐 게이밍에서는 어, 특히 롤 같은 데서는 최저 프레임 방어가 5600G가 조금 더잘 됩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460G가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산이 조금 더남는다면 5600G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쿨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본 쿨러를 주는 걸 써도 됩니다. 다만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신경 쓰인다면 r s i M120 쿨러 이만원짜리 이걸로 바꾸시면 은 여러분이 조금 더 소음 신경을 안 쓰셔도 좋을겁니다 CPU 온도 잡는데도 약간 도움이 되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5 2 0 0 g 는 B550 M-A 요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4650G 쓴다 하면 EX-A320도 되고 MSI A520 혹은 요 프라임 B550 M-A 어느거 쓰셔도 보통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A320 EX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된 상태로 나온 경우가 많아서 4650G나 5600G가 인식이 안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편함을 겪기 싫으시다면 제가 추천해놓는 1번 2번 중에 서선택하기 좋습니다. A520 하고 b 5 0 0 차이는 어떤 점이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M.2 개수라든지 뭐 사타를 동시에 여러개 몇가지 쓸수 있느냐 아, 그거 말고 뭐 PCIe 슬롯 지원이 몇 개까지 되느냐 USB 포트는 어떠냐 이런 확장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거 제외하고도 사실상 뭐 PBO 기능이라든지 CPU 수동 오버라든지 이런 기능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저장장치를 동시에 몇개 연결할 수 있는 지 차이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저장장치 많이 안 쓰신다면 이 정도급의 CPU들은 MSI A520 m a 로도 커버되기 때문에 요거 하셔도 좋고요 난 그래도 좀 오랫동안 컴퓨터 사용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어 전원부에 방열판도 달려있고, 그리고 나중에 전장장치도 좀더 추가할 수 있고, 있고 램포트도 좀더 많은, B50 n a 쓰시는게 약간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차는 꽤 있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1번이나 2번 정도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메모리 넣는데요 이게 삼성 메모리보다는 조금 더 오버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내장 그래픽을 성능을 확실하게 뻥튀시키고 기 싶으시면 마이크롬 메모리 가서 제 영상 보고 메모리한3600 정도 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램 용량은 8기가두개꼭 듀얼 채널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장 그래픽 사용할 때 싱글 채널로 가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한 30% 정도 떨어지고요 cpu 성능도 10몇 프로 정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웬만해서는 램은 꼭 짝수로 넣으시길 바랍니다 어, 내장 그래픽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픽 카드는 따로 없고요 여기 B550 보드 썼을 때는 HDMI 어, dvi, dsub, 어, 요세 가지 다 지원합니다. a 5 1 0은 포트 두개 지원하는데 따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이크론 크루셜 mx500을 여기서도 추천드립니다. 어, 저번 시간에 추천했던 s31이 가격이 꽤나 올랐기 때문에 요 제품 추천드리고요. 어, 그거 아니면은 그냥 웬디블루 어, ssd 500기가 짜쓰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재님, 저는 M.2가 쓰고 싶어 하신 분도 있거든요 비슷한 가격대 판매되는 M.2가 있긴 있습니다 키오시아 엑셀리아 있습니다 키오시아 엑셀리아이 제품을 여기에 놓고 쓰셔도 무방 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M.2 쓰시거나 그냥 뭐 사타 쓰시거나 편한대로 선택하십시오 가격대는 비슷해요 아, 제품의 신뢰도는 아무래도 요 사타 제품이 조금 더 높습니다 어, 파워 같은 경우는 FSP 하이퍼 K 아니면 마니 클래식2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둘다 비슷비슷한 제품입니다. 하이퍼 K는 요거 개선품도 있긴 한데, 그게 한4 0 0 0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 개선품 넘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품질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요두개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개선품 있는데도 이거 마니 클래식이나 아니면 하이퍼 K를 자꾸 추천하는 이유는 요 제품군이 생산이 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만큼 공정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초기 불량률도 낮고 사용중에 불량률도 낮아요 개선이 다 사실 이 제품들도 되었다고 보는게 맞죠 어 그래서 굳이 부품개선을 더해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들 돈을 더 투자해서 넘어가는게 크게 이유는 없거든요 뭐 효율차이가 큰 것도 아니고 같은 스탠다드급에서는 요정도에서 선택한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보다 한만원싼 전격파라고 부르는 애들는데 걔네들은 확실히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제품군에서 파워는 선택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M60을 넣어놨는데, 이 케이스 굳이 안 써도 돼요. 뭐, DK200이나, 아니면, 아이구즈 벤티 C20, C60, 요런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 그냥 예시 삼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요것도 쿨링이 크게 중요한 견적은 아니거든요.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한대로 케이스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체를 짰을 때는, 5600G 본체는, 대략, 한 60만원 가까이 부품 가격이 나오고요. 4르 고공지 본체는 50만원 초중반에 가격이 나올겁니다 거기 공비 포함하면 대충 한 4, 5만원 여기 적혀있는 가격에서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견적을 짜면은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캐주얼한 게임 바드 포커 롤 카트라이더 뭐 이런 것들 어, 피파 중호 중하옥 이런거는 돌아갑니다 아그 어, 정도만 즐기는 유저분들한테 적합한 핏이고요 i3보다는 멀티 성능이 좋아서 고사양 사무용도로 쓸만합니다 뭐 용량이 큰 엑셀이나 조금 라이트하게 포토샵을 쓰신다거나 그럴 때도 괜찮은 견적이 될것 같네요 자 그렇게 60만원대 AMD 견적 사무용 캐주얼 게임용 견적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좀 게임을 하기 위한 90만원대 견적을 보도록 합시다 90만원대 견적에서 CPU는 100만원까지 넘어가면 은 5600X 쓰는 게 진짜 베스트긴 한데 90만원대에서는 어 그만큼 액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 2 1 0 0 f 씁니다 어, 저라면 사실 돈 조금 더못태고 100만대 원 견적 갑니다 하지만 나는 100만원 없어요 90만원 정도로 안될까요? 하신 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90만원 견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11100F의 기본 쿨러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음이 신경쓰인다면 M120 쿨러 2만원 하나 달아주시면 좋고요 어 저번 시간과 다르게 메인보드는 B660MDS3H를 넣습니다 요거보다 사실 B660M-K가 조금 더좋은 제품이긴 한데요 동일한 가격에 그거 품절나서 요 기가바이트 제품으로 대체 했습니다. 뭐마이0 0 쓰는 데는 문제는 없을까요? 예산이 진짜 빡빡할 때는 h619n-k 써도 된다고 라 적어놓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2만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h619 하 뭐가 안 좋은데요. 일단 n-2 개수가 한개 줄어들고요. 그리고 CPU 성능이 조금 하락합니다. 왜냐면 메모리 컨트롤러와 어 메모리의 비율이 2대 1로 기본 설정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레모보다 안되기 때문에 그 수정도 하기 어렵고요. 아 어, 그래서 2번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 성능자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2만원 더 주고 1번으로 가시라 추천드리고 싶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메모리 3200짜리 8기가 두개 쓰거나 삼성 메모리 8기가 두개 쓰시면 됩니다. 여기 견적에서는 램모버를 어차피 안 한다 생각합니다. 아, 논케이 버전 CPU 인텔 거는 램모버가잘안 돼요. AMD랑 다르게. 그래서 램모버안 한다 생각하고 마이크론이든 삼성이든 뭐 편하신 대로 선택하십시오. 지금 가격은 비슷합니다. 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6600 ONLY 이것만 추천드립니다 6600 중에서 또 어떤 거 추천한대요 지금 제일 저렴한 건6600 파이터가 제일 저렴한데 물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살려면 은 MSI 라데온 RX 6600아 m 사시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으로 싸요 둘이 가격차이 얼마 안 납니다 만원 차이 안 나니까 한9천원 차이 나는데 음.. 저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러면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청년3 0 5 0 어떤가요? 6500 XT는 어떤가요? 2 0 6 0은 어떤가요? 싹다 사지 마십시오 성능 차이가 꽤나 큰데요.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나요 지금 6500이 아마 제일 쌀텐데 6500XT는 30만원 정도 하고요 2060은 사실상 지금도 50만원 정도 합니다 52만원, 뭐 54만원 이렇게 하고요 3 0 5 0도 48만원 이렇게 하는데 6600보다 다 성능이 낮아요 6600씁시죠6600 쓰시면 될것 같고 이 6600이 저번 달만 해도 이거 50몇 만원이었거든요 50몇 만원 진짜 싸봤자 48만원이었고 한 53만원, 4만원 했는데 지금 막 40만원도 안해 이게 진짜 가장 베스트 선택이에요 AMD 글카가 아무리 뭐 게임 빼고 다른 쪽에서 보면 뭐은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용하다 보면 약간 이상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 불편함 감수하고 살 정도로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게 유일하게 40, 50만원 사이에서 추천할 만한 글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6,600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SSD는 키오시아 엑셀리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키오시아 엑셀리아가 엔더트 중에서 이제 도시바에서 분석해서 나와서 만들었다 보면 되는데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데 가격이 싼 제품이에요 뭐 아무래도 네이밍 그러니까 브랜드가 좀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떨어진다고 보잖아요 그런 거좀 찝찝하신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981A 쓰시거나 아니면은 하이닉스 P31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테크 세 종에 선택하시면 될까요? 가입차는 한만원 정도 나니까 키오시 엑셀리아 가는 게 가성비는 조금 더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래픽카드 달기 때문에 약간 더 여유 있게 가기 위해서 하이퍼 K 600이나 마니클리스트600 혹은 시선이 A12 600 정도 선택하십시오. 파워는 웬만하면 제가 추천한 거 선택하십시오. 뭐 쿨막 거 아니면은 뭐 잘만 거 에코 거 이거보다 배가0 w 높은데 가격이 똑같은데요 아니면 조금 더싸던데 하시는 그런 제품들, 확실히, 이 제품보다, 불량률이 조금 높습니다. QC를 좀덜 해요. 여러분, 불편함 좀 적게 갖고 싶으면, 요둘 중에서, 어, 선택하시고요.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M60 가도 되고, DK200 가도 되고, C20 가도 되고, C60 가도 됩니다. 아니면 요, 카이저 케이스 가도 됩니다. 언거 어, 가든 쿨링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좀더 좋은 거 보시면, 뭐, 피1 같은 거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C20하고 C60하고 차이가 뭔가요? 물어보시던데 C20은 기본 팬 일단 4개밖에 안 주고요 C60은 6개를 줍니다 상단에 2개까지 줘요 근데다가 C20은 LED가 없어요 물론 LED 없는 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름 메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 C60 같은 LED가 있고 그 온오프 기능도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케이스도 뭐 장단점 얘기하자면 M60도 어, 6개 팬 기본 지원해주고 그리고 요 비산방지 필름이 유리에 발려있기 때문에 이거 강화유리가 터지니까 크게 걱정 안해도 되는 케이스고 진짜 DK200은 실제 써보면 쿨링이 좀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기본 펜 6개 해, 해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카이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요 애들보다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쿨링하는데는 뭐 어느 어 정도 사양까지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요 4개 정도 에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선택했을 경우, 이제 견적은, 마이참 100F에 6600을 짰겠죠? 거기다 에 B660 보드, 뭐, 키오시아 메모리, 어, 뭐, 그렇게 쭉 짰다고 치면은, 마이크론 냅넣고 대충 가격은 90만 정도 나옵니다. 공유 포함하면 한 93만원, 4만원 정도면 실 구매가 가능하실 거고요.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나, 디아2, 오버워치, 롤, 배그, 피파 등, 인기, 인기 게임도 있잖아요. 인기 온라인 게임도 있고, 뭐, 인기 스팀 게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어지간해서는 중후 상업 사이에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FHD 기준으로요. 게임을 하기 위한 이제 최저 마지노선 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어, 막 아주 이제 초고사양 게임이거나 아니면 완벽한 프로브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PC방 가지 않고, 집에서 어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견적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다만, c p u 순수 성능이 5600X 대비 조금 낮은 편에 속해요. 5600X가 멀티 성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한 20, 30%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작업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게임하면서 뭐, 다른지도 좀 한다. 뭐, 토렌트도 쓰고, 아니면 뭐, 스팀 업데이트 하면서 게임도 동시에 하고, 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 영상 보면서 게임하고, 어, 디코드, 그, 디스코드도 키고, 뭐, 어, 거기다가, 뭐, 다운도 받고, 그리고, 좀 작업할 때도, 그냥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거저것다떼어놓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은, 돈 조금 더 투자해서도, 투자해서, 5600X 가는 게 약간 더 나을 겁니다. 아, 그렇게 설명드리고, 어, 90만원대 인텔 게이밍 견적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내가 좀 멀티적으로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견적이 좋을 것 같아요? 요, 100에서 130만원 견적이거나, 100에서 140만원 견적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u가 바뀌고 거의 나머지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쯤 되면 이제 포토샵을 좀 하드하게 즐기셔도 괜찮아요 램만 16개가 두개 늘려 주시고요 뭐 간단하게 영상 편집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일부 게임은 뭐 원컴 방송 같은 것도 돌릴 수는 있습니다 너무 고사의 게임이 아닌 뭐 오버워치나 배그 롤 정도는 원컴 방송도 가능하다 는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작업을 하면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아니면 토렌트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사양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AMD 쪽을 먼저 볼게요. a m d 의 5600X 씁니다. 5600X, 요거 하고, 이제 새로 나온 5600이 있는데, 5600 노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4만원 정도 해요. 근데, 5600X가 좀더 좋은 제품이죠. 근데, 그게 더 싸요. 234,000원. 그래서, 5600은, 격이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 사는 게 아니고요. 5600X 범위어 멀티팩. 베르, 뭐 베르메르라고도 뭐베르 하는데 하여튼 이거 멀티팩으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본 쿨러 쓰면 성능 저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r 싸 i M120 쓰거나 아니면 어 팔라딘 400 혹은 RC410 정도의 2에서 3만원짜리 쿨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EXA320 써도 5600이든 5600X든 성능 자는 없으니까 이거 쓰셔도 무방합니다 7만원 밖에 하지 않는 보드예요 하지만 여러분 M.를 여러개 달거나 혹은 CPU보다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 아스프라임 B50M-A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아, 랜도좀그 2.5기가 랜에다가 사운드도 이제 좀 상위 랜 상위 사운드 쓰고 싶고 어, 거기다 가 이제 보드가 좀 이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틸레전도 쓰시거나 B50M 혹은 어, B50M 터프 플러스 정도 쓰시면은 드라이브 모스패지라서 어, 전력 소비량도 좀 낮출 수 있고, 사운드도 좀더 좋은 ALC 1200이 들어가고, 랜도 2.5기가 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시는데, 약간 더 고급진 옵션들을 제공한다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은 더 비싸져요. 메모리는, 마이크론 크루셔 3200짜리 메모리, 8기가 두개 쓰든지, 아니면은 이거, 마이크론 발리스틱스 램이란게 있거든요. 3200에 c l 1 6 요거는 이제, 세트로 안 팔고, 단품 파는데, 단품 두개 사서, 꽂아서 메모리 오버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오버를 안 하시겠다면 선선에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메모리 오버를 하시면 게임의 성능이 한 5%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공짜로 5% 잖아요 꽤큰 폭이죠 여러분 오버하고 쓰시는 걸더 추천드리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일순위는 여전히 RX 6600입니다 뭐 라데온 드라이버 문제 무서운데요 하실 수 있는데 완전 컴 초보자가 아닌 드라이버를 지우고 새로 깔수 있는 수준까지는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이거 쓰셔도 돼요 게임 만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작업한다 그러면 이제 호환성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 그냥 게임만 한다고 했을 땐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요 MSI 라데온 RS6600 아머나, 아니면 RS6600 파이터, 어, 둘 중에서 선택해서 쓰시면 확실하게 2060 혹은 3050, 6500XT, 3060, 이런 애들보다는 가성비 있는 선택으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혹시 2, 30만 더 남아서, 130만원대 이렇게 견적 짤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셔도 괜찮아요. 3960TI 그러면 이제 그래픽카드 가격이 좀 많이 크게 뛰죠. 30만원 도 뛰는데요. 30만원 뛰는 만큼 투자 값어치가 있나 했을 때는 성능 증가폭이 30만원 투자한 만큼은 안 나요. 그래도 분명히 6600보다는 두세 단계 높은 성능을 약속드리기 때문에 이거 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하셔서 조금 더 좋은 진짜 레 h 대에서 프로 게임을 할수 있는 사양을 맞춘 것도 괜찮겠죠 5600X하고 3 6 0 1에는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자, 1번 2번 예산에 따라 선택하시고요 SSD는 여기쯤 오면 100만원 넘는 견적이니까 뭐 가성비 따지면서 키오시아 같은 브랜드 선택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970 EVO 플러스 혹은 하이닉스 P31 양자택일 하시면 됩니다. P31이 전력소비량이 낮기 때문에 방열판 없어도 온도 잘 잡기 때문에 P31을 먼저 추천드리고요. P31하고 9 7 0버하고 비교했을 때 P31이 확실하게 좀 비싸다 싶으면 970F 플러스 쓰면 됩니다. 얘도 방열판은 없어도 되긴 하는데 하단에 스티커가 붙었는데 그게 구리 스티커라서 방열판 역할을 어느정도 하기 때문에 안 붙여도 되긴 되거든요. 그래도 P31보다는 약간 온도가 높게 나옵니다. 전력소비량도 조금 더 높고요. 어쨌든, P3에 우선 추천, 그 다음에 970, e v 플러스도 괜찮은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좀더 고성능 제품을 원하시는 분은, 어, 이게 정식 수입품이라서, ASN 다소 짧지만, PN9A1,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니까, 요거 쓰셔도 될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 방금 전에 RX6100 선택했을 때는, 이 600W짜리, 마닉 파워, 뭐 시소이 파워, 아니면, 하이퍼 K600 파워, 600짜리 딱 쓰시면 되는데, 혹시 3960Ti를 선택하셨다면 얘의 권장파워는 6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W로 가시는게 아무래도 파워 소음에 좀덜 시달리고 오랫동안 PC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960Ti는 파워를 한 단계 돌려서 동종의 마니카시트 풀체인지 700W나 시소닉 a 1 b 700W 혹은 하이프K 700W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 뭐 앞에 있는 M60 벤티 C20, C60 혹은 이 카이저 케이스 어느 것이든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5600X 플러스 6600 견적은 한 96만원 정도 최저가가 나오고요 실제구매가는1 0 0만 정도 될 거고요 5600X 플러스 3 0 6 0 t 을 견적 짜시면 부품가격만 130만원 정도 나오고 실제구매가는한 134만 5만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한때 최고의 게임밍 성능을 가졌던 5600을 손에 쥘수 있고요 1년 전만 해도 진짜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가졌거든요 어, 지금도 11400F와 큰 차이가 없는 게임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레모브 하시면 11400도 살포시 이겨요 어제 한 게임은 60-70프레임 방어 상태로 즐겁게 상업으로 즐길 수가 있고요 10세대, 11세대와 비교시 확연히 좋은 게임밍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 견적 짜시면 이제 PC방 부럽지 않게 여러분의 집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충 중업에서 상업 쓰실 거면 5600에 6600 이렇게 넣으시고요. 나는 상업이나 풀업 하격 싫다? 그러면 5600X에 3 6 0 t k 이렇게 견적 짜시면 될것 같네요. 자, AMD 견적 여기서 마무리 줬고, 인텔 견적 한번 보도록 하죠. 인텔 견적은 나머지 다 똑같은데 딱두 개만 다릅니다. CPU는 12400F. 그리고 보드가 B660. 시리즈로 바뀝니다. 어, AMD랑 인텔은 보드를 서로 혼용해 쓸 수가 없습니다. 5600X에 가끔 B660 넣으시는 분이 있던데 안되고요. 마이틴 400에 보드 좀 싸다고 B550 넣는 분인데 안됩니다. 어, 마이틴 4 0 0 쓰실 거면은 B660 쓰시면 됩니다. 일단 DS3H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이 보드 품질이 다소 좀 떨어집니다. 방열판도 짠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원보드도 좀잘 잡고 오랫동안 긴 수명 쓰고 싶다. 레모버 좀더잘 되는 거 쓰고 싶다 싶으시면은, 요, MSI, b 6 6 m a 쓰시면 됩니다. 혹은 드라이버 모습에서 확연하게, 뭐, 전류 소비량도 줄어들고, 요 i7급, 심지어, i9, non-K, 이런 것도 커버되는, 요, b 6 6 게이밍 X 쓰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다만, 그만큼 다 돈이 더 비싸지니까, 한번, 진짜 고민해 보시고, 나는 이 추가적인 효과를 얻고 싶다고 하신 분들만 보드 올려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쿨러, 메모리, 그 글카 선택은 요 AMD에서 조언했던 거랑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쭉 내려가서 케이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M60 쓰든 뭐 카이즈 케이스든 C20, C60, 뭐 DK200 든 문제없으니까 요즘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갔을 때는 12400F에 6600은 한 102만원 정도가 시, 그 부품 가격이 나오고요 실 구매가는 한1 0 5만에서1 0 6만 정도 되겠죠 마이1 4 0 0 f 3960 Ti는 어, 부품 가격이 1 3 6만 정도 나오고요 실 구매가는 한1 4 0만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른데요 어, 5 6 0 0 x 는 뭐가 다른데 어, 똑같아요 똑같은데 1 1 4 0 0이 약간 벌트 성능이 조금 더 좋고 게임의 성능이 진짜 조금 더 나와요 한 3% 레모버만 물론 5 6 0 0 x 도잘 나오는긴 하는데 이이1 4 0 0 f 는 레모베 잘 안되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인텔 선호하시는 분이, 이, 그, 140만원대, 혹은 100만원대 인텔 견적 가시면 되고, 가성비를 중시하시는 분은 그냥 엔드 견적 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양쪽 다 가성비가 그리 나쁘지 않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견적이기 때문에, 취향껏 양자 택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드렸고, 이제는, 조금 더, 고등급의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포토샵, 영상 편집, 주식, 스케픽 칠 때, 아니면 상호, 프레시드에서 고사양 게임을 즐길 때, 그런 거다 커버 칠수 있는 다용도의 PC입니다. CPU는 12600K나 KF를 추천드립니다. 주식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12600K, KF 말고 K 사셔서 가시면 되고, 어, 그분들 빼고는 그냥 12600KF 가시면 되는데요. 이거딱 선택하시고, 보드는, 아 어, 저는 웬만하면 H670 t 프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t 프 프로가 현 시점에 품절입니다 품절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MSI PRO B660 M-A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쓰시거나 혹시나 CPU보다 하실 분들은 ASUS PRIME Z690P 양자택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끔 B660에 D5 보드 얘기 꺼내신 분인데 B660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성비 때문에 가는 건데 D5 보드 선택한다는 건어부상설이죠 말이 안 맞아요. 왜? D5는 가성비가 없거든요. 메모리 가격 자체가 1.5배 정도 더 비싸요. 아니면 두배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I5 가는 것도 가성비 때문인 거고 B660 가는 것도 가성비 때문입니다. 돈이섰으면뭐 I7에 Z 보드 썼겠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D4 보드 쓰십시오. D5 보드 보지 마시고. 어차피 성차이 거의 없어요. D4랑 D5랑 D5가 한 3% 정도 높긴 한데 그거는 큰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이6 0백 K나 KF나 쿨러는 팔라딘 400 혹은 IC 4 0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혹시나 마이6 0백 K나 KF를 수동 오버를 하시겠다면은 DQ AK 620 정도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오버 없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삼성램을 쓰라고 삼성램 3200짜리 두 개를 넣는데요. 어... 여러분 1 2 6 0 0 k 샀잖아요 CPU 오버는 생각보다 별로 안 올라가니까 안 하더라도 메모리 오버하고 쓰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추천한 메모리는 발리스틱스 CL16에 3200짜리 메모 추천드립니다 이게 8기가 단일로만 팔텐데 8개짜리 두개 사서 두개 꽂고 램 오버하면 한 3600에서 3800 사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오버가 됩니다 그럼 게임 프레임이 5%에서 7%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증가할 수도 있어요 게임에 다좀 차이가 나는데 어, 요거, 오버해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 혹시나 나는 각 잡고, 메모리 타이밍도 쫄줄 아는, 조금 어, 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이 프레데트 메모리가 요새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저게 비다이거든요. 비다이 BDAI CL14에 3200짜리 요거 쓰셔도 괜찮고, 어, 요게, 다만, 이제, 공랭 대장급, D15나 어세신3 같은 거쓸때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 간섭이 좀 겁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팅 킹그르 티 크레이티드 CL14 익스퍼트 OC 메모리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CL16짜들 가가가고 이걸로 오버하면 안 되나요? 그러는 사람 가끔 있는데 CL16짜는 오버 포텐셜이 좋지 않습니다. 마진 폭이 작은 것. 그러니까 별로 오버 안 되는 것들을 CL16으로 만든 거고 오버 잘된 것들 CL14로 만들기 때문에 어, 마이크론 발리스틱스 빼고는 CL16짜리 메모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600K 같다면은 사실, 3080 가도 성능자가 별로 없습니다. 3070ti 쓰는데도 별로 성능자가 없어요. 다만, 메모리 오을를 어느 정도 했다는 가정 하에서요.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여러분, 이 220만원까지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은, 3080, 요거 가시면 돼요. 요거 가시면 되고, 내가 한 190만원 정도에서 예산을 짰다 싶으신 분들은 3070ti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적어놓은 두 제품들은 현실점에서 쿨링도 나쁘지 않고, 소음도 심하지 않고, 가성비도 좋은 애들을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껏 제품은 바꾸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격대가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그냥 이 추천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SD는 어, 여전히 P31을 가장 추천드리고 P31이 품절났을 때는 970 EVO 플러스를 두번째 추천드리고 혹시나 AS가 좀, 어, 다소 기간이 음, 줄어들더라도 고성능 제품 쓰고 싶으면 PM9A1 쓰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아, 그리고 나는 여기서도 가성비 선택을 좀 하고 싶은데 성준이 가성비 SSD 없나요? 그면은 키오시아 엑세리아가 최저 마진 우선 SS입니다. d 또 요거 말고 막그 SN570 디램리스 들고 오거나 어, 50뭐 QLC 들고 오거나 이러면은 진짜 저품질 제품들이거든요. 어, QLC가 QLC 뭐 수명 때문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애초에 컨트롤러부터 좋은 걸안 써요 그 더티 상태때 속도 저하가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QLC 랜드를 사용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TLC도 그냥 TLC 가 아무거나 갖다 쓰라는 게 아니라 TLC도 뭐그어 그 3D 랜드 층수가 다르거나 아니면 은아디램 리스거나 이런 애들은 좀 다소 속도가 떨어지거나 수명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저 1, 2, 3, 4번 중에서 꼭 선택하세요 웬만하면 딴거 넘어가지 마십시오 고정에서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뭐 예외가 있다면은 530 같은 거 이런 거뭐 세일할 때 그런 거는 살만한 거 같아요 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글카를 뭘골에 따라서 맞춰 가야 됩니다 파워를 3070이나 3070T를 선택했다면 글카를 그러면 750W 가시는게 권장드리고요 여기서 또 스탠다드 700급 들고 와서 그 이거 쓰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스탠다드 700급 쓰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실, 3070ti 정도만 돼도, 혼자서 단일 전력 소비량이 300W 정도좀 먹습니다. 3080 정도 되면 320에서 440까지 먹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PU랑 포함하면 뭐, 400, 500W 쓴단 말이에요. 파워가 골드급하고 스탠다드급은 8% 전력 변화 효율이 차이나요. 그러니까 전기료를 8% 아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한 4년 쓰면요, 한 3만원 아끼거든요? 여러분, 골드급 파워가 서 추가금은 스탠다드보다 4만원 더 주더라도, 그만큼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면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죠 맞죠? 돈을 더세베할수있는 일이고 거기에다가 골드급 파워가 AS도 길고 안전회로도 좀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더라도 혼자 죽을 확률이 더 높고요 어. 그리고 분량 자체도 좀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자이 정도급쯤 되면 200만원 견적쯤 되면 다 골드 파워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그렇다고 플래티넘이나 그 위에 등급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위에 등급은 효율 차이도 거의 없고 생각보다 품질 차이도 적기 때문에 딱 골드 정도에서 멈추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나 3080을 선택하셨다면 은 850W 파워 권장드립니다 7 5 0으로 돌아가는데 문제없는 데하신 분인데 문제 없는 경우도 있고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 3080도 제품별로 막 100W 넘게 차이 나거든요 어떤 애들은 300초 먹고 어떤 애들은 400초를 먹어요 그러다가 뭐 CPU 오버하고 그러면 좀더 먹고 저장장치나 쿨러 숫자에 따라서 5W에서 20W 정도 더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요. 개수 늘어나면 당연히 100W도 넘을 수도 있고요. 어,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확실하게 850W 가시는 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쓸수 있어요. 조합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그리고 파워에서 소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이제 고주파음이라든지 아니면 펜 소음요. 그걸 줄이고 싶으면은 하이브리드 제로 팬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더 용량이 큰 파워를 쓰시면 확실하게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조금 조용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 고등급 파워는 시소이 포커스 GX1000이나 아니면은 FSP 하이퍼 G 프로, 아, 하이드로 G 프로 1000W 요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가시면 얘네들 뭐, 하이브리드 제로 핑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용, 용량이 크기 때문에 로드를좀 작게 걸려서 고주파가 살짝 줄어듭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 떤 견적이 나오냐면 일단 여러분이 마이천, 600K나 마이2 5 0 0 여기에 그래픽카드 안 달고 사, 짜는 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나겠죠마이2 5 0 0 혹은 마이2 6 0 0 k 에 B26과 M-A 보드 그리고 팔라딘 400, 삼성램8기가 2개, P31, 750W 파워 사실 이거는 스탠다드 6 0 0을 바꿔도 요 그렇게 안달 거니까 거기에 L600 k 이 이렇게 넣었을 때는 한 80만원 중반이거나 아니면 90만원 중반 견적이 나와요 90만원 중반 견적은 11600K 간거고 80만원 중반 견적은 1 1 5 0 0 간건데 요거 이제 고사양 사무용 혹은 주식 스켈핑용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아, 게이밍용도 쓴다 치면 190 견적이 나올텐데 이거는 11600KF 팔라딘 400 B660 M-A MSI 보드에 삼성램 8기가 두개보다는 저는 이제 마이크론 발리스틱스 메모리 8기가 두개를 넣는걸 더 추천드립니다 거기에다 3070 TI 블랙 에디션 그 P3이 어, 7 5 0 w 많이 클래식 골드나 아니면 아까 GM750 시선이 제품 피천 어, 케이스 갔을 때한 190개 정도 나옵니다 이 견적으로 가면 은 FHD 프로게이밍, QHD 중상업 게이밍으로 대부분 고상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어, 충분한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상 편집하는 데도 부담이 없고 포토샵 같은 것도 하는데 괜찮고 라이트룸이라든지 좀다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좋은 PC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220까지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면 어, 딴 거는 비슷합니다. 12600KF 내장 그래픽 필요 없기 때문에 F 붙은 거이 제품 쓰시고 h 7 0에 발리스틱 슬램 보드 H270 안 쓰고 b 6 6 0과 M-A 써도 되는데 H270 들어오면 요거 쓰는 게좀더 좋은 선택입니다. 저장장치 많이 달수 있고 와이파이도 지원하고 거기다가 전원부가 좀더 뛰어난 드라이브 모스펫 들어간 거 있기 때문에 전기 소비량이 줄어들어요. 어, 그, 거기에다가, 이제, 팔라딘, 쿨러 달고, 3080 트리오, 무려 80은 답니다. 80 10기가 짜리. 그 P3 이라고, GM 850 파워까지 넣더라도, 요새는 이제, 220 중반 견적이 나와요. 자, 그렇게 짜면은, 이제는 이제, 이런 4K, 뭐, 중상업에 60프레임은 게임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QHD에서는, 프로 혹은 상업 게임 즐길 수 있고, FHD에서는, FHD 144, 게이밍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한 완전히 이제 게임에서는 최적화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도 어느정도 잡았고 그리고 게임 성능도 정말 잘 나오는 PC방 갈 필요가 없는 PC방에서도 이 견적이 있는 애들 잘 없을 거예요성공판으로 쓰는 견적 그런 견적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그 견적이 많이 내려왔죠 예전에는 두달 전만 해도 이거 살려면 3 0 0조 해야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225만원 정도 하면은 여러분이 구성하실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용도로, 그리고 고사양 게이밍으로 즐길 수 있는 인텔 190, 220만원대 게이밍 견적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어, 조금 이제, 가성비 견적에 가까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는, 일단, 5600X를 이용해서, 어, 3070하고 조합, 하면은 아무래도 마이 600K로 조합한 것 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게 견적 짜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600X 5, 5 8 0 0터 가격 많이 내려와서 요새는 이제 여러분 사고싶다그러면 말리지 않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근데 일단 5600X가 순수 게임에서 좀더 가성비가 좋아요 요걸로 선택하시고요 거기다가 쿨러는 팔라딘 400 선택하십시오 혹시나 5800X 가실 분들은 쿨러는 CLC280 쓰시고 펜을 P14 펜두개 추가해서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800X는 공랭으로 가면 온도를 제대로 못 잡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코어 밀집도가 높아 가지고 5600X랑 다르게 온도를 잘못 잡아요 기분 사람이 조금 높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CPU에 맞춰서 클러 선택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는 b 5 0 TUF 러스 추천드립니다 검증된 보드예요풀 사이즈가 18만원이고요 MATX로 사시면 은 어, 15만원 정도에서 살수 있습니다 적어 드릴게요. m t x 제품 쓰셔야 됩니다. 걔는 15만원. 오케이, 양자 태기를 하시거나, 레모블좀더잘 놓고 싶으시면은, 박교포 와이파이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극한의 가성비를 위해서, EXA320 가셔도 됩니다. 요거 가서 3070 꺼주나, 3070ti 꺼주나 상관없어요. 요거 하셔도 괜찮다니까. 아, 여러분이 예산에 맞춰서, 어, 1, 2, 3번 중에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메모리는, 그냥 마이크론 발리스틱스만 쓰십시오 딴거는 솔직히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걸로 수도오버 하시고요 나는 수도오버 잘 모르는데요 하신 분들은 제 영상보고 XMP만 적용하시고요 XMP만 적용하실 분들은 티포스 r 3600 CL18 델타 명을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는 박격포보드에서만 조합했을 때 3600이 정상적으로 되지 이 터프보드에는 3600이 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터프보드 사고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박격포보드에 이거 쓰십시오 그리고, 레모버 아예 안 하실 분들은 삼성 멤버에 쓰시면 되는데, 5600이나 5800에 레모버 안 하는 거는 별로라 생각해요. 그니까, 러 1, 2번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어차피 가격 차도 별로 안 나요. 맞죠?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070ti나 3070 쓰시면 되는데요. 현실점에서 3070ti가 좀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3070ti가 97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데, 3070이 뭐, 90만원이나 94만원이거든요? 그니까, 러 겨우 뭐, 4만원에서 7만원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성능이 조금이나 더 높은 3070ti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3070ti 뜨거워서 못 쓴다. 3070ti 구종 평균 온도와 3070구종 평균 온도를 재면은 0.8도 밖에 차이 안납니다. 온도는 비슷해요. 물론 3070ti가 전선비가 별로인 건 맞는데 10% 정도 전선비가 떨어져요. 한 60W 정도 더 써요. 네, 60W 그래봤자 현관등 두 개도 안 되거든요. 그 가지고 막 방이 극격히 더워졌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뭐 3080이나 3090 쓰시는 분들은 뭐, 지옥불 위에서 게임하십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런 속설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 어 휩쓸리지 마시고, 어 보시면은, 가성비 좋은 거 선택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상공치3 0 7 t i 가 현실점에는, 3공7궁보다 약간 더 가성비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것저것 다 가면서 3공7궁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난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다 생각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자, SSD는 P31. 아니, 이걸 제일 추천드리고 이거 품질라면 뭐다? 975 플러스 그리고 좀고성능 원하면 PM9A1 그리고 고품질 제품 뭐 200만원 견적되면 써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980 프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980 프로를 추천했지 나는 980 노멀 추천 적 없어요 980 노멀은 뭐다? 디렘 리스 제품이라서 다소 품질이 떨어진다 P31보다 못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980 노멀로 는분들있는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 아, 그리고, 5600에 3080 넣으면 안 돼요? 하신 분인데, 5600에 3080 넣으면,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12600K랑 프레임 차이가 꽤 커요. 얼마 차이 나냐면, 7에서 10%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 때문에, 12600K를 3080에 조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5600X는 딱 3070이나 3070Ti 정도가 맞이 선이고, 가장 최적의 조합은 3060Ti 정도라고 봅니다. 물론, 뭐, 레모바하면 약간 더 여유있게 쓸수 있긴 한데, 그래서 3080을 커버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보시면 돼요. 5800, 5600X, 둘 다요. 자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기 7070T에 쓰면 제가 무슨 파워 쓴다 그랬죠? 750W 750W 3종과 그리고 700W 스탠다드 하나를 넣어놨는데 어, 이거 3번에 있잖아요 진짜 예산 부족할 때는 선택하십시오 나중에 전기료 절감한 걸로 충분히 차액 다 커버하니까 웬만하면 1,2,4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품질은 비슷하니까 뭐 가성비적인 선택은 많이 클래시2가 될 거고요 그래도 난좀 신뢰도 있는 제품을 쓰고 싶다 좀더 이름 있는 거 쓰고 싶다면 하 FSP나 시선있게 국내에서는 이름이 조금 더 있긴 하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다양해 쓰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뭐 L600이라든지 뭐비카이트 케이스도 괜찮고 L530에 뭐 3000M, DRX1, 뭐 1140M이나 1200M, 혹은 P1000 다 괜찮습니다 이 중에서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요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는 3070 t 에 5,600으로 견적 짰을 때 공랭 쓰고 비오공 쓰면 대충 18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마이 600K 보다는 똑같은 극한어코보다 10만원도 싸죠. 근데 여기다가 보드를 아까 e x a 3 0 0의 가성비 보드를 했죠. 그걸로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은 170만 견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 600K 썼는 것보다 한 20만원 세이브 됩니다. 대신 뭐 평균 게임 프레임은 한 5% 정도 까질 텐데요 5% 까지고 20만원 세이브는 나름 시에볼 만한 가성비 경쟁이긴 하겠죠 그래서 m d 견적 5600X도 3070급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그리고 5800X에 뭐 수냉 넣고 B50에 발리스틱스 3070Ti 이렇게 견적짜면요 사실 200 정도 견적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11600K랑 견적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5800X는 현실점에서 내가 강력 추천하기 좀 어려요 워 마이체 6 0 0 K랑 5800X랑 게임의 성능이 좀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 5800X가 딴 거는 괜찮은데 쿨러값에서 돈을 조금 더 쓰기 때문에 사실 총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현장 짤수 있다는 거지 5800X가 마이체 6 0 0 K 보다 나은 게 아니라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5800X는 1100K 보다 가성비적으로 좀 좋은 견적이라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AMD 180만원부터 220견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진짜 그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 인텔의 최고급 게임 PC입니다 게임만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렌더링, 코딩하는 것도 괜찮고 원컴 방송에도 쓸만하고 영상 편집이라는 것도 잘 되고요 진짜 여기서 안 되는 용도가 있다면 뭐 어느 컴퓨터 가도 거의 안된다 생각하시고 보면 되는 견적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CPU는 12700K나 KF를 추천드립니다 K랑 KF랑 지금 3만 밖에 차이 안 나서 저는 웬만하면 K버전 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키싱크 어, 기능을 쓰지 않더라도 내장 그래픽이 있으면 나중에 뭐그래픽카드분량같은거 체크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K랑 KF랑 이제 중고 판매했을 때꼭그차이만큼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 돈 차이 얼마 안 나면 그냥 12700K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몇만 원 낳기 싶으면 KF 가시고요. 그, 혹시나 내가 레모브안할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멀티 성능이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12900F 혹은 12900 쓰시면 됩니다. 어, 요거는 이제 자금용도로 좀더 신경 쓰시는 분들이 가면 되겠죠. 전력제한 해제가 필요한데, 제가 해제 안 해도 되는 보드만 골라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문구는 무시하셔도 돼요. 어, 근데 다른 보드 선택하시면 전력제한 해제를 수동으로 해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12900K KF인데요 지금 이거는 품절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소 올랐어요 가성비적으로 좀 떨어지죠 다만 당연히 최고급 PC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빼먹을 수 없는 c p u 라서 3번을 넣놨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 성준님은이 1, 2, 3번중에서뭘 가장 추천하는데요 당연히 1번인 12700K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12700K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쿨러는 어센스3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성능적으로 좋아요 다만 소음이 다소 있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온도 차이가 한 5도, 6도 정도 더 높지만 어, 성능적으로 낮아진다는 얘기죠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D15가 어센스 3랑 비교해서 다만 소음이 확연하게 잡혀요 한 4, 5dB 정도 낮아지는 요 D15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i7 쓸 때는 솔직히 이둘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선택하시고요 어, i7을 오버클럭을 하거나 아니면 i9을 쓰실 때는 순회클럭 쓰십시오 x63, x73을 추천드립니다 x 6 3하고 X73하고 요새 가격 차이가 2, 3만원 밖에 안 나서 웬만하면 X73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X73이 품절났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X63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좀 트윈적 요소를 가미하고 싶다면은 커세요 H150 시리즈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는데 이것도 성능 잘 나와요. X73급으로 잘 나오고 요새 아팔텍이라고 하는 아세텍 말고 아팔텍 OEM 제품들 있죠? 그것들이 펌프 분량이 잦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NMX라든지, MSI 일부 제품, 순행, 그리고, 저, 뭐, 리안리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한때 인기리에 팔렸던 제품들이, 1년쯤 지나고 난데, 펌프가 막히는 침전물로 인해, 그런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월간인지 다 뺐거든요? 이렇게 그 제품들. 그러니까 그 제품 들고 와서 성준님 이거 너무 안 돼요 그러면 요새는 제가 별로라고 얘기할까요 예전에 그런 이슈가 생기기 전에는 썼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크라켄이나 아니면 제가 커세어 시리즈에서 선택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순행클론 싸고 좋은 거 없어요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뭐 에코 거 들고 오거나 아니면 사막 거뭐어 잘만 거띡들어 와가지고 아이 가성비 좋다 그러는데성능잘 나오던데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아 그런 애들 솔직히 펜 분량이나 아니면 펌프 분량이 분명히 저지엑스트나 커세 시리즈보다는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천 단위로 판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제 누적 그 데이터가 달라요 한두 개 써서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복귀운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전자제품이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추천한 제품들보다는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저는 저두 제품 중에서 선택하수는걸 추천드립니다 총 견적 뭐 300만원대에서 10만원 큰 돈은 아니잖아요 자그 다음은 이제 보드 선택 이제 보드 선택 두 가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D4 조금 가성비 잡고 싶으신 분들 보드 가격도 좀더 싸고 메모리 가격도 좀더싼 것들 그런 건요 D4 보드 선택하시면 되는데 D4 보드의 스탠다드는 Z690 t 프 플러스입니다 어 그리고 D4 적혀있는 거 사야 되고요 그리고 좀 고급진 거, 사운드 좋은 거 어, 그리고 확실히 보기에도 이쁜 거 쓰고 싶으신 분들은 로그스틱스 A 쓰시면 된다 이건 D4 중에서 가장 고급 보드입니다 양자택일 하시면 되고요 나는 D5 쓰고 싶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Z690 토마크 와이파이 D4 안 찍혔는 거요거 쓰시거나 이것도 이제, 레모버도 잘 되고, 나름 전원부도 쓸만해요. 그리고, 아수스, 막시무스, 히어로. 이건좀 가격이 고가죠. 한 80만 원 정도 하는데, 진짜 확실하게, 모든 옵션이 처지지 않습니다. 랜, 사운드, 뭐, 확장 슬롯, 외형, 전원부 품질, 싹 다, 진짜 최고급 보드에 가깝기 때문에, 요 양자 택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가성비적인 선택, D5는 토마크 나는, 어뭐 D5 가는데 기왕 좀 좋은 거 쓰고 싶다 하면 히어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찐가성비 난 CPU 오버 안 한다. 레모 오버 할 것이다. 혹은 레모보다 안 한다. 그냥 돌아가는데 성능 자만 없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h 7 0 터프 프로 인테리어 컴퍼니께 들어온 걸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거 사실 어, 이번 주에 소량 입고 됐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판매가 됐는데 수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인터넷 단어에는 안 찍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상해 그 봉쇄 이슈로 물량을 대량으로 못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행편으로 들고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송비가 비싸죠 그래서 많이 안 들고 있다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은그 상해 봉쇄가 풀리면서 물량이 좀 대량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약간 기다렸다가 사실 이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가성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H670 프로를요 저거는 한 24만 5만원 밖에 안 하니까요 딴 보드보다 확실히 싸죠 딴 애들은 막 30만원 40만원 비싼 건 80만원대인데 자, 그리고 메모리 말이에요. 메모리는 솔직히 이4 0 0만대 견적되면은 무조건 오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Acer Predator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거 공랭으로 짜면은 문제가 있어요. Acer Predator가 높이 때문에 어센3나 D15 썼을 때는 케이스 CPU 쿨러 호환폭이 185가 넘어가야 장착이 돼요. 그러면 뭐 어떤 게 되는데요? 어, 이거 브라보텍 가디언도 간섭있을 거고, 디렉스 1도 간섭있어요. 3천엔0도 간섭있고, 여기서 간섭 없는 애는 퓨어베이스 500이나 아니면은 -1000, 아니면 은 P1000 아니면 PU-Bass 이 정도가 이제 간섭이 없습니다 근런데 그러자니 좀 케이스 가성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포, 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메모리를 2번을선택하시면됩니다 이거 TINGRU T-CREATE EXPERT OC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름 좀 어렵죠 요것도 참 비대한 메모리 때문에 오버가 잘 됩니다. 그리고 얘는 좀 높이가 낮아요. 확실히 낮아요. 40뭐 4, 46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에이서 프레데터보다 간섭이 여지가 훨씬 적어요. 요거 가시면은 여기에 있는 케이스 어지간한 거다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저 다음부터 어, p 1 0 0뭐 L600, 피어베이스 어, 500, L530 뭐 3000M 뭐 DX1 뭐 브라보테 가디언이 싹다쓸수 있을 겁니다. 아니다, L530 빼고. L530 빼고 다싹다쓸수 있어요. 아니 그게 걱정되신 건 간섭이 걱정되신 분은 메모리를 2번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럼, 프레데이터 메모리 언제 쓸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185 넘는 케이스 쓰거나, 아니면은, 수냉 플러 쓰시면 됩니다. 수냉 플러 쓰시면 간섭 없어요. 그리고, 오버 안 하신다는 분은, 그냥 뭐, 삼성전자 메모리 16개가 두개 쓰시면 되겠죠. 아, 어, 그리고 D5 선택하신 분들은 SK 하이닉스 4800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는 없는데 SN코 4800 흑금치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두개 쓰시면은 메모리 버가 그래도 6200에서 6400 정도는 해볼만 합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쓰시면 한 6000에서 5400 사이 정도 할만 하고요. 뭐, 양적 택일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아, 수동 오버는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나는 확실하게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비싸지만, 팅그루, 티퍼스, 6400, CR14 델타 메모리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했는데 토마크도 되고, 막시어로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요두 보드에서는, 어 분명히 x m 피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사셔,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거의 두배 가까이 뛰어요. 예, 지금 딱 봐도, 이걸 이제 그 32가 짜리 다 산다 쳐도 얘들 32만원, 뭐 34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튜닝 메모리가 아닌 껌딱지 메모리가 비슷한 가격이죠. 30만원대. 튜닝 메모리는 70 몇만원이기 때문에. 보드 값이든 메모리 값이든 D5가 확실히 조금 더비싸게 합니다. 아직, 아직은. 가성비적으로는요. 하지만 그만큼 뭐 3, 4% 조,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산의 제한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D5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D5를 좀 팔았어요. 그래서 견적에 추가해드렸습니다. 해달라 하신 분도 꽤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어, 그리고 글칸은 3070ti, 블레이드션 그리고 3070 게이밍, 오 C v2,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거 제외하고도 여기도 이추 제품 있죠. 터보제도 괜찮고, 뭐, 어드밴스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얘들이 가성비가 좀 좋은 편이고요. 어, 200만원 중후반대 견적이 아니라, 난 300만원 중반 견적이다 싶으면이3080 가시면 됩니다. 3080 게이밍 제트 리오나 뭐, 갤럭시 3080 sg, 요게 지금 가성비가 좋아요. 어, 근데 저는 3080쯤 정도 되면은, 가성비 제품 말고, 그냥, 성전이 추천하고 쓰고 싶어요. 하신 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슈프림, 터프, 이런거 추천드립니다. 요것들이, 뭐 저런 품질도 나쁘지 않고, 확실하게 소음 쿨링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 아 저는, 게임 안 하는데요. 그냥 작업밖에 안 하는데. 만구백 선택했고. 그런 사람들은, 내장 그래픽으로, 뭐, CPU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2060이나, 아니면 30, 50뭐 이런 거 쓰셔서 작업용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야지 이제 멀티모니터 쓸때 이상재생이 좀덜 생기고요 내장그래픽 쓴 것보다는 그리고 CPU 성능이 안 떨어져요 내장그래픽이 공짜라 생각하시는데 내장그래픽 사용하시면 CPU에 그 메모리하고 대여폭 있잖아요 그 구간을 같이 나눠 쓰기 때문에 CPU 성능이 가좀 생깁니다 그래서 작업용도로 고사양 짜실 때 고사양 짜는 이유가 뭐예요 몇 프로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 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장그래픽 쓰지 마시고 그래픽카드 간단하게 너무 비싸지 않은 거 달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SD는 마찬가지로 P31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대용량 파일을 자주 옮기는 사용용도에서는 PN9A1도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분명히 성능이 더 좋아요. 근데 뭐, 게임용도에서는 사실 이거 두개별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P31 쓰시면 될것 같고요. P31 품절 하면은 음, 970 EVO 플러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진짜 넉넉하신 분들은 PN9A1 같은 이제 비정품 대신 정품 980 프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980노멀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걔는 디램 리스트라서 품질이 다소 떨어집니다. 여러분 용도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1234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070이나 3 0 7 0 테일 쓰셨다면 750W짜리 파워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나는 이제 좀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서버 급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델타 850 파워 쓰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어, 그리고 내가 혹시 8090 썼다 그러면요. 파워는 이 파워는 이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델타850, 플래티넘이나 시소닉, 어, GX1000 아니면 마니크리스트1050, 혹은 마니크리스트850, 혹은 시소닉850, GM850, GX850 이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마지노선을 850W로 잡고요 넉넉하게 좀 쓰시려면 1000이나 1050W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1300까지는 좀오인것 같고 혹시나 그래픽카드 미장차 하거나, 어2069 쓰신다면, 마니클래시2 7억원 골드 쓰시면 될것같아요 케이스는, 이, 도, 이, 정도쯤 되면은, 저는 솔직히 밑에 급안 써요. 그래서 DLX1 쓰거나, 아니면 1200M, PU-S, 아니면 GT510, 아니면, 요 옆에 있는, 잘안 보일 텐데, 어, 디파인 7XL이나, 메시파이 2XL, 혹은,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퓨어 베이스 8 0 2이 정도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걔네들 전부 다 어, 품질도 괜찮고 확장성도 좋은 케이스들이에요 곧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만 어, 700K의 공랭 어세신 3 그리고 z 6 9 0 t 프 f d 보보에에다가0 0 0튜튜메모모리 그리고 상0 7 0 t i 블랙 에디션 P31 750W 마닉파워의 DLX21로 짰을 경우는 약 25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실 구매가는 공유 포함하면 255 정도가 될 거고요. 1 2 7 0 0 k 의 뛰어난 게이밍 성능, 멀티 성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쓸만한 PC입니다. 더불어 상0 7 0 t i 급의 그래픽 조합으로 FHD에서는 프로 QHD에서는 상업 정도로 게이밍이 가능한 조합이에요. 원컴 방송도 할만하고, 영상 편집도 할만하고, 뭐 렌더링, 인코딩, 뭐 모든 면에서 어,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원콤 방송이나 영상 편집, 렌더링 같은 거 하실 때는 램을 8기가두개가 아닌 16개가 두개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충 한 15만 원 정도 견적이 추가될 겁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12700K에 3080 그리고 튜인램짰는 견적인데요 얘는 이제 쿨러 여전히 어세신 3이고 보드도 D4로 썼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3080투플러 넣었고 뭐 SSD나 파워, 파워는 이거 지금 적었는데 850이에요 850 파워에 어, 1200m 이렇게 짰을 때는 182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고요 상온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온70ti 대비 한 15%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명실공이 90이나 80ti 빼고는 최고 등급의 게임의 성능을 보여줘요 심지어 90하고 비교해도 10% 밖에 게임의성능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90이 거의 뭐두배 이상 비싸잖아요 어220 정도 하니까 근데 110에 115만원에 저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니까 10% 이하 딱 진짜 그 하이엔드인데도 그라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짤 수가 있는 거죠 300만원 채 하지 않는 물론 뭐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을수 있겠지만 아니 상, 여기에 3099 넘으면 4 0 0만넣 넘는다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가성비 굉장히 맞죠성 차이도 걸렸는데 자 막강왕 게임의 성능, 작업, 모든 걸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4K 모니터도 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4K는 풀업은 무리고, 한 중상업 정도 즐기시기 좋겠네요. 자, 마지막은 이제, 12900K를 넣은 견적인데요. 12900K 넣은 순간 이제 가성비 좀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죠. 여기 3080에 X73, 수냉클로 어, 넣고, 그리고 Z690 토마크 D5 보드 썼습니다. 어, 램은 한익 4800짜리 D5 메모을 썼고요. P6-S 0 케이스, 케이스도 고품질 썼죠 그렇게 해서 델타파워까지 넣고 345만 개 정도 나옵니다 실 구매까지 35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면 은 안정성도 짱이고 델타파워 넣고 케이스나 쿨러도 다 상위 등급 어, 그런 거 넣는 데다가 CPU도 최상위 등급 이거 위에 가는 CPU는 없어요 자금용도로 데탑에서는 이게 최고예요 거기에다게임밍 성능도 이제 뭐 이거 위에 캐릭터 3090밖에 넣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도 얼마 차이나지 않는 게임밍 성능도 보여주는 진짜 최고급 PC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여러분 예산이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가면은 좋은 추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250만원대부터 400만원 정도 되는 인텔 최고급 게이밍 PC를 보여드렸습니다. 작업에도 문, 무난한, 완전 진짜 최고급 PC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AMD 펜을 위한 AMD 스페셜 모델 견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800X 3D 제품입니다. 요거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에 등록이 될 텐데 카드가 기준 67만원 정도에 등록이 될 거에요 이게 449달러고 1200원 곱하기 하면은 대충 5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55만원에 원래 그게 그 MSRP는 부가세 미포함입니다 자꾸 포함이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는 주마다 그 텍스가 달라요 세금이 나기 때문에 미포함을 원래 표기합니다 이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449달러는 북미 기준이고요 그러니 대충 10% 다하면은 60만 원 정도가 정상 가격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조금 프리미엄이 붙었죠. 뭐, 여러분 용프라 는 그런 게좀 붙은 것 같아요. 다른, n d CPU는 국내가가 솔직히 싸거든요. 북미보다 싸요. 근데, 5800X3D의 가격 책정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어쨌든, 워낙 한정판이라서 프리미엄 붙은 것 같고요. 어, 게임 성능은 1 2 9 0 0 k 급입니다 12900K보다 더 좋아요. KS하고 업체 대체합니다. 게임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어, 진짜 게이밍에서는 최고급 스페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멀티 성능은 5800X를 펼쳐졌기 때문에, 이게 작금 용도 쓰기에는 적합한 제품은 아닙니다.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물론, 어, 가격 차이 좀 있긴 하지만, i9 가지, 5800X3D 왜 가나요? 하신분좀 있을 수 있어.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요 5800X3D는 여러분 직접 아마 조립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상급 공랭 쿨러로도 커버돼요. 그냥 5800X하고 달라요. X3D가 오히려 발레에 좀 낫습니다 어제 PBO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동 오버도 안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쿨러도 충분하거든요 이 쿨러놓고 보드도 B550 터프플러스로 완전 충분해요 이거 아니면 박격포 이런거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드 가격에서도 인텔보다 한 20만원 빠지죠 쿨러 가격에서도 한 10만원 빠지고 CPU 가격에서도 한 30만원 빠지죠 그럼 얼마 빠져요 한 60만원 싸집니다 뭐 12900K나 KS로 게임 계속 짰는 것보다 확실히 가성비적으로는 좀 유리합니다 근데 동급의 게임 성능보여주줄거요 게임밖에 안 한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선택하기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 메모리는 솔직히 저정도급 가면서 내가 생각하에 그냥 일반 메모리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팅그룹 어, T-Credit e x p OC 메모리 쓰시거나 이거 놓고 수동 오버 하시거나 아니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g 스킬 혹은 팀그룹 어, t f o r c 메모리 여기에 c l c p 36백짜리 있습니다 요거들 넣어서 x m 피라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좀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요 그리고 또 본인 예산에 따라서 270 견적이면은 3070ti 블랙이디션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400만원 견적 정도면은, 아니면 300대 후반, 3080 게이밍 인트 트리오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고, SSD는 여전히 P31 가장 추천드리고요. 좀 고성능 쓰고 싶으면 PN9A1 쓰시고요. 파워 버튼 델타 850 써도 되는데, 요거 대신, 그냥 gm850 쓰거나 아니 면 마니클래식2 850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 조금 고급화 쓰고 싶으면 gx1000 아니면 마니클래식1050도 있고요 이 정도에서 쓰시면 되고요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도 보시면은 뭐 dx1, 뭐 가디언 1200, px, 어, gt501, 디파인 7 이런 거요 정도에서 추천드립니다 어느 거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 썼을 때 델타 파워에다가 g t 5 0 1에 5800x3d, 그 d15 쿨러, 익스퍼트랩, 3070ti, 블레이드 챤이 275견정이 나옵니다. 이게, 그럼 마이 700이랑 그 비슷한 가격에 나와야 되는데 좀 높죠? 왜 그러냐면은 쿨러가 여기서 5만원 더 붙고, 그리고 이 델타 파워에서 또한 5만원 더 붙어요. 그 케이스에서 또한 10만원 더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어서 한 20만원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 실 구매가는 12700K에 3 9 7 0 t i 넣는 거랑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케이스하고 쿨러하고 파워로 맞추면요. 그러니까 1 2 7 0 0 k 랑비교했멀때 성능은 좀 떨어지는데 게임에서는 12900KS급에 어, 비슷한 가격으로 살수 있는 그런 제품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보시면 되고 자 만약에 옆에 가서 3080 넣는다 치면 은 여기서 그냥 3080을 바꿔면 되거든요. 그럼 뭐 얼마예요. 뭐 300채 안되는 견적에다가 어 여기 12900 KS썼는거 K랑 KS썼는거랑 비슷한정도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글카만 바꿔도 되거든요 이 견적에서 글카3080가면 대충 300견적 이렇게 돼요 여기 343견적은 이제 케이스 막3 4만짜리 넣어놓고 쿨러도 비싼거도 있고 보드도 쓸데없이 뭐50 몇만원짜리 다키보드 넣어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AMD 팬이 나는 팬보이로서 그냥 고급진거 다 집어넣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견적이고 보통 이 앞에 견적에다가 글카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게 짰을땐 진짜 메이트 있어 보이죠 경쟁사 대비 뭐 4, 5 0만 싸게 해서 똑같은 게임성능 나오는 거니까요 에센스 게이밍 유저는 5800X3D를 구할 수 있다면 한번 구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좀 저 구하기 힘들 까요 1차 물량은 얼마 안된다 들었어요 2차 물량이 또 들어올 예정이니까 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5900X와 5900X 견적은 왜 빠졌냐면은 여기 CPU 이거 씩 지우고 여기에 5900을 넣어도 되긴 돼요 어그 쿨러 똑같이 호환되고 보드도 호환되고 뭐램다싹다 다 호환됩니다 파워까지 근데 5900하고 5900X는 12700K나 12900 대비 가성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빼놨다 보시면 돼요 근데 5800X 3D는 아, 가성비 안떨어집니다 진짜 게임 용도로만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5800X3D를 엄청 기대하기 보다 물론 하나 살 거지만 다음 7000CG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견적자 없이 느꼈어요 여튼 그렇게 AMD 펜을 위한 견적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렸고 마지막은 가성비 신경안 쓰는 800만 견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00KS, 최고의 게임의 성능은 이거랑 5800X3D랑 업체티치를한다 그랬죠? 이 신제품이 나왔어요. 뒤에 S 붙여가지고, 12900K의 스페셜 모델, 수유 선별 모델입니다. 어, 큰 차이는 없어요. 조금 더 클럭이 높게 올라가는 12900K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유 선별에준 가격을 20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105만원 정도 합니다. 104만원, 5만원. 거기에 Z73 넣고, 와, 익스트림, 혹은 히어로 보드도 않고, 뭐,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 별로 없겠지만, 거기에다팀그루 아까 티포스 델타 메모리 있잖아요. 6400XMP 그냥 되는 거. 확실하게 되는 거. 이런 거 집어넣고, 3090TI란 것도 출시가 됐거든요. 이거 막 300만원 대거든요 320만원, 310만원 하던데. 싼게 300, 아니, 290만원이고. 요거 뭐, 불칸 슈프닝 아니면 게임나게임나이기 터보제트하고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거 쓰거나, 980프로 두개 집어넣고, 시소는 이거 어, 1300 플래티넘 와우 멋지다 이러놓고 토크로 놓고 짜면요 그럼 한 850만 견적 나와요 성진이 이거 왜 짰는데요 내가 만약에 로또가 된다면 은 가슴이 신경 쓰지 않고 최고 고급 제품 집어넣었을 때 이런 견적 짜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가지면서 한번 넣어봤어요 인텔 팬보이들을 위해서 AMD 팬보이 위한 견적이 있으면 인텔도 있어야지 아이템 그런 견적 한번 짤었습니다 저은 재미삼아 보는 견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어, 어떤 걸 보여줬죠 일반적으로 40에서 400만원 견적 그리고 로또 되면 당첨되면 살 만한 800만원 견적까지 다양하게 설명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코로나 증상이 있어 가지고 어,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월학연적에 힘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도 지금 도땀좀 나죠 제가 아마 물건이 좀안 좋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뭐 편집도 대충 하고 자막도 안 달리고 할 텐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 아 요새 왜 양해 부탁드린다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아, 정말 미안해요. 저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팠어요. 조금, 좀 아파가 그랬고. 그래도 견적만큼은 정말 신경 써서 이번에 짜봤습니다. 변경점도 좀 있고, 어, 몇번 제가 확인하고 했으니까,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견적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